라리라리 러리, 롤리 러리 라리 러리, 라리 러리 러리, 하, 하, 하, 자. 속도가 빨라집니다. 너. 네, 상주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녀석을 리뷰해볼 것이냐? 음향 기기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또 재밌어하실 만한 제품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에어팟 맥스. 아이폰이 출시가 되고 거기에 원래 이 이어폰을 이제 선에 꽂아서 연결해준 이제 부속 악세사리로 내주다가 애플에서 에어팟으로 좀 재미를 봤죠 그래서 에어팟 1세대 2세대를 거쳐서 에어팟 프로 갔다가 이제는 헤드폰까지 내줬습니다 이거 무슨 일입니까 아무튼 뭐 헤드폰까지 출시를 해줬고 어마어마한 물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뭐 가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일단은 71만 9천원 헤드폰 가격이 70만원이 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역시 애플 아 일단 는 박스 자체부터 보여드리면 굉장히 묵직합니다. 안에 뭐가 무거운 녀석이 하나 들었다는 느낌이 좀 들고 기존의 애플 박스와는 동일합니다. 아이폰도 볼록 튀어나오게 돼 있는데 여기도 헤드폰을 살짝 입체감 있게 해줬고요. 애플 로고. 뒤에는 약간 케이스가 들어가 있는 것을 해줬습니다. 앞에는 샘 자. 지금 색깔이 이거는 이제 실버 색상이에요. 근데 다섯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실버가 있고 페이스 그레이. 아니 근데 실버가 그레이 아니야? 다른 거야? 실버랑 그레이랑? 아, 은색이랑 회색이에요? 아, 왕초보 영어, 예, 네, 아직도 하고 있는데 멀었네요. 실버랑 스페이스 그레이 그리고 스카이블루 그 다음에 핑크와 그린 색깔이 있습니다. 사실 헤드폰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쓰는 게 패션피플들, 인싸들이 쓰는 그런 느낌인데 핑크와 그린 모르겠습니다. 소화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색깔로만 봤을 땐 예쁩니다. 근데 내가 쓰면 안 예쁘지? 자, 일단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본품을 보여드리기 전에 안에 설명서 같은 거겠죠? 수잘대기 없는 거 들어있고 충전 단자, 줄만 들어있습니다. 역시나 애플답게 충전기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얘네 왜 이러는 거야? 또 삼성은 또왜 따... 자 이렇게 본품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저도 예전에 한참 닥터들의 맹에놀롭쓴 보스 이런 거 유행할 때 써보고 다닌 적 있어요 사실 헤드폰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휴대성이에요 갖고 다니기가 너무 힘든데 이거는 뭐 파우치도 아니고 케이스는 그냥 이어 컵 보호대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에어팟 사실 어떤 거에 열광했습니까? 꽂고 있다가 에어팟 케이스에 넣어놓으면 충전이 자동으로 됐잖아. 이거는 뭐 충전도 안 되는 그냥 어디 가죽 껍데기 갖다 놓고 케이스 넣어줬냐 하면서 생색을 내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신에 여기에 넣었을 때 슬립 기능 절전 기능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가죽 케이스가 하나 들어있고 이제 본품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가 뭐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봤을 때. 사실 굉장히 예쁘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맥북 재질이에요.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깨끗하고 여기에 이제 막 스크라치라도 하나 나면 가슴이 너무 메어지지. 이렇게 보호포장재가 되어 있어요. 이걸 빼주면 실버 색상에는 이렇게 그레이 이어 쿠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디자인을 이제 한번 세세하게 훑어볼게요. 일단은 여기 헤드밴드 어떻습니까? 니트 메시 소재로 되어 있는데 해먹 느낌이에요, 해먹. 내 체중을 좀 분산시켜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친구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헤드폰들이 200g 대라면 이 친구는 384g을 자랑하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그 무거운 걸 메쉬 소재의 이 헤드밴드로 좀 받쳐라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살짝 돌려주고 착용을 하는 건데 여기는 이렇게 텔레스코핑 암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름 굉장히 좀 이런 게 좋은 거는 헤드폰들 보면은 단계별로 이렇게 딱. 조정돼요. 그러면은 미세하게 내 얼굴에 이렇게 딱 맞지는 않아요. 왜냐면 얼굴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이 친구는 0.1mm까지 오차 범위를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조절할 수 있어서 요런 부분들은 좋습니다. 이게 사실은 또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또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감성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캐리어도 끌때 손잡이가 일단 2단, 3단, 4단 정도밖에 조절이안 되는 게 있는 반면에 이모아 캐리어 같이 그쪽에서 고가 브랜드들은 그냥 내가 멈추는 곳이 손잡이 길이가 딱 돼요. 그렇게 네,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뭐 그런 느낌이다 비슷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이어컵 앞쪽에 보시면은 오이즈캔슬링 화성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제 자기만의 세상에 빠지게 되는 거고 끄면 또 이제 주변 이제 소음들이 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위에는 애플워치처럼 디지털 크라운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얼 볼륨 조절 이런 것들을 할수 있고 자유롭게 세팅 값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지기도 하고 이는뭐 비슷하게 뭐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데 보시면은 이런 마이크들이 몇 개가 내장도 되어 있고 해도 나와 있어요. 단순히 통화 용도뿐만 아니라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위한 세팅을 되어 있다. 자세건 나도 모르겠습니다. 뭐 전문가 아니니까. 외관은 그렇게 되어 있고 아래쪽에 팅 케이블 넣을 수 있는 충전 단자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5분 충전했을 때 90분 들을 수 있고 완충을 했을 때는 최대 20시간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에 이 이어 컵 자체가 탈착이 가능해요. 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요거를 오래 쓰면 습기가 많이 찬다고요. 그럼 이제 습기도 좀 닦기 위해서 되어있는데 이건 좌석으로 탁 붙었다가 탁 떼졌다가 내가 좋아하는 거 탁! 이런 거는 좋아해요. 근데 이거 만약에 이제 오염이 많이 왔어요.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때가 많이 타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바꿔줘야 된다고 바꿔주려고 들어가서 이걸 이제 구입을 했더니 두개에 85,000원. 웬만한 이어폰을 몇 개나 살수 있을 정도의 가격을 여기다 또 지불을 해야 됩니다. 얘네들도 얘네지만 여기가 굉장히 오염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이렇게 특히 화이트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따로 교체하는 파츠들은 팔지 않더라고요. 왁스라도 다른 상... 한테서 이거 껴봐. 여기 금방 더러워지지 그런 단점 아닌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피플이라면 여기 화이트를 쓰는 걸 추천하고 그게 아니라면 여기 뭐 랩핑이라도 해가지고 테이프라도 좀 발라가지고 좀 깔끔하게 오래 좀 쓰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착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착용감이 어떨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조정을 하지만 나같이 얼굴 큰 사람들은 무조건, 최대, <웃음> 무조건 최대치를 일단 늘려요. 얼굴이 조금 크거나 헤드폰이 안 어울리는 상이 있어요. 내가 좀안 어울리 는 그쪽 상이거든. 가만하시고 <웃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굴 작은 사람들, 특히 막긴 생머리 예쁜 여성분들 이런 거뭘 써도 예뻐. 그 사람들은 뭐 보자기 뒤집어 써도 예쁘지. 이거 헤드폰은 조금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놀라지 마시고. 어떻습니까? 오! 와, 이거 노이즈 캔슬링 확실하다. 내 목소리가 먹먹하게 들리고 에어팟 프로도 잠깐 써봤는데 노이즈 캔슬링을 비교했을 때 아, 세요 오모 오모. 확실히 헤드폰이라서 좀더 다르다. 이어폰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이제 커널형으로 들어오지만 안에 있는 요 공간이 주는 이 공간감은 확실하게 뭔가 소리가 났죠 지금.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이 노이즈 캔슬링 끄고 있거든. 근데 만약에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했을 때 어, 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 여기서 이제 음악까지 틀면 더 대단하겠죠. 확실히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고 홍보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에어팟 프로 이상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어, 이거 진짜 너무 신통방통하고 지금 내가 거울이 없어서 어떤 몰골인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적응하실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에어팟 또 나왔을 때 무선 이어폰 그거 여기 꽂았을 때 디자인이 무슨 졌다고냐 뒤에 담배 꽂았냐 분필 꽂았냐 조롱을 했지만 지금은 다 차고 다니잖아요. 오히려 줄이 있으면 어 저거 이어폰에 줄 달렸어. 저거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듯이 요거도 지금은 타격장의 소음 방지 헤드폰 같다. PC방에 롤할 때 쓰는 헤드폰 같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애플이 또 이런 문화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몇년 후에 봐요. 다 이거 차고 다니지. 조금은 적응할 필요는 있다 생각이 되고 저처럼 얼굴 큰 사람도 귀 아래까지 딱 덮어주기 때문에 길이 자체는 충분하지 않나 싶고 혹시나 저보다 더 얼굴이 크신 분들은 이거는 좀 구매를 좀 자제하셔야 되 내가 맥시멈이야. 내가 귀가 여기 거의 끝에 걸려서 귓볼이 거의 여기 나온다고 지금. 귓볼을 지금 여기 잡아서 지금 넣었다고 지금. 약간 집어넣어야 될정도기 때문에 혹시나 두상이 조금 오버사이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사시는 건 오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처음으로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저도 사실 이런 마샬 스피커도 가지고 있고 뱅앤올룹슨 헤드폰도 소유하고 이렇게 들었지만 그냥 들었을 때어내 스타일이다 아니다라는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중저음이 어디를 때리고 뭐 고음역대가 어떻게 뭐 하든 이런 건 전혀 모릅니다. 그냥 아마추어의 입장에서 정말 굉장히 주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이폰이 아니고 저는 이제 갤럭시 울로서 하지만 여러분들 갤럭시지만 에어팟 맥스와 호환은 됩니다. 블루투스 헤드폰이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소리 너무 좋잖아요. 나 아이폰으로 갈아탈 거야. 제가 지금 LG 윙이랑 갤럭시 폴드를 지금 제가 기변하면서 쓰고 있지만 이제 뭐 바꿀 때가 좀 됐습니다. 진짜 좋으면 나 이거 사고 아이폰 또 산다. 여보 이거 2년 쓰면은 바꿔준다고 했잖아요. 2년 다돼 갑니다. 자 한번 노래를 들어볼게요. 지금은 이제 노이즈 캔슬링 활성화를 안 시켜놓은 상태에서 지금 주변 소음들 다잘 들리는데요. 일단은 나만의 공간으로 들어갈게요. 자 그리고 뭐 노래는 아 제일 요즘 진짜 핫한 거 들어야지. 브레이브걸스 롤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얼로 볼륨을 조금 더 올려줄게요. 호환은 굉장히 잘 돼요. 아이폰이면은 훨씬 더 직관력은 더 좋겠죠. 나온다! You ready? 브레이브걸스? a 롤리롤리롤리 롤리롤리롤리 롤리롤리롤리 하! <레> 하! 자! 하하하! 런리런리런리런리런리런리런리런리 런이 런이 런이 런이 런다청이 런이 런이 런이 런이 런이 런이 런어요 일단은 너무 신나고 아니 근데 제가 워낙 신났지만 그 안에서 그래도 노래를 좀 들으려고 했는데 뭔가 특이하진 않아요. 뭔가 좀 평범한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예전에 번재간 선배가 또 약간 그런 얼리어답터에서 고가 헤드폰들을 자랑했어요. 그 고가 헤드폰도 이거보다는 쌌을 거야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그거 들었을 때그 베이스 막그 때려주는 완전 신세계 이 안에서 막 진짜 밴드가 막 나한테 연주를 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에어팟 맥스는 직접 레이브걸스가 앞에 와 있진 않았어요. 그냥 내가 브레이브걸스가 됐다 뿐이지 라이브로 듣는 느낌은 좀 아니었고 에어팟부터 해서 에어팟 맥스까지는 음향기기라는 느낌보다는 패션 악세사리? 아직은 그래도 핸드폰의 구속품 정도로 저는 생각이 돼요 진짜 제대로 정밀한, 세밀한 음악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음향기기, 이런 에어팟 맥스보다는 진짜 더 디테일한, 더 전문가적인 헤드폰을 구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래도 내가 애플 감성에 따르고 싶다 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에어팟 맥스도 뭐 추천을 드립니다. 내돈 주고는 못살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선물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그죠? 그리고 휴대성 또한 최악이잖아요. 이거는 사실 케이스를 이제 넣으면 더 커져. 무슨 일이야. 저품은 더 커지고 이걸 갖고 다니려면 백팩을 메거나 큰 가방을 메지 않는 이상 다 그냥 목에 걸고 다녀야 돼. 이렇게. 근데 목에 걸면 목이 쪼이지 지금 벌써. 약간 또 이러고 다니기에는 또 뭔가 음악하는 사람이어야만 될것 같고 예술하는 사람만이 또찰수 있는 뭐 그런 디자인적인 느낌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기기 자체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가격 대비는 좀 나쁘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에어팟 맥스를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주위에서 완판됐다라는소문들 사실 제가 듣기는 했었는데 이완판은 많은 분들이 사셔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초도 물량이 작아서 완판됐던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거는 예, 약간 확신합니다. 왜냐면은 주위에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아직은.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좋아요를 꼭좀 눌러주셔야 돼요. 이거 안 누르면 은 내가 힘이 많이 빠진다고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하나씩 눌러주실 때마다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으니까 꼭좀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